어. 아, 어. 탱탱볼 같아. 근데 좀 무거운 탱탱볼 고무 약간 그런 데는? 오늘은요, 제가 인천 청라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와봤는데, 제가 파크골프는 좀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이 책까지 대여를 해주고, 이용료도 굉장히 싸요. 요새 좀 말들이 많잖아요. 원래 파크골프가 무료였는데, 유료로 이제 점점 바뀌고 있다면서,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한번 얼마나 재밌는지 체험을 해보러 한번 왔습니다. 근데 평일 아침인데도, 이용을 하시려고 대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이 열기가 대단하다는 거를 오늘 또 오늘 알았네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나가주세요 이 친구는 아예 골프도 처음 파크골프도 처음 저는 골프는 쳐봤고 파크골프 처음 과연 존재인가 네. 포코스1번으로5 6 m 네요 여긴 다 전체적으로 짧은 거리에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빈빈안 아, 돼. 아이고. <웃음>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이이 좀 다들 오래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골프처럼 띄우면 안 되고, 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말뚝이 여기저 이렇게 박힌 거 보면 홀이 상당히 좁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짝 굴린다는 느낌? 굴려서 저렇게 움직하는 그런 스포츠 같아요. 그래도 힘도 덜 들고 적당히 운동이 되는 건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아, 먼저 나가안 될까요? 어 아, 아, 시범조 시범조 나이스! 쿠션. 감사합니다. 진짜 딱 그냥 운동하는 산책 응. 느낌. 어. 아. 어. 마음에 드는 분 하나. 물컵이 엄청 커. 거짓말 안 하고 물컵이 <웃음> 손이 손. 엄청 커 공도 큰데 홀컵도 엄청 커 나이스 아, 파아 여기는 파크 골프는 이게 약간 공이 뜰수 없기 때문에 벙커 뭐 해저드 이런 건 없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파크 골프 정말 공원 에서 치는 그런 골프인 것 같아 오... <웃음> 안 돼! <웃음> 안 돼.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오. 힘 대신에 석이야 <웃음> 나이스! Nice. 오! 오셨는데 어디 이렇게 저는 파크골프 라인홀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여기는 18홀까지 있어요 A코스? B코스? 이렇게 다른 코스가 두 개가 있어서 총 18홀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라인홀 B코스를 한번 돌아봤어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용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다 돌지 못할 것 같아서 이미 굿을 돌아봤는데 어, 저는 처음이고 또 룰도 모르고 어, 아무것도 모르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썩 재미는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또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어,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너무 다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고 요즘 또 파크골프가 완전 대세잖아요 어, 그래서인지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